저도 원래 되게 흐리멍텅한 인상이었다가 네. 좀 이게 운동하다 보니까 이게 좀좀 강렬해지더라고요. 아 진짜? 네, 저도 원래 엄청 순딩이어서 사실 부산에서 막 이렇게 많이 맞고 다녔어요. 오 진짜? 학창시절에 좀 많이 맞았어요. 아 찐따셨어요? <웃음> 찐따가 원동력이 돼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어. 네. 그 격투기도 그 배우시 때뭐 복싱 배우신 거예요? 종합격투기요 얼마나 배우셨어요? 선수생활 9번 정도 시작을 했었고요. 야, 오, 오, 오, 오, 오, 오. 차가 고차 그래. 미라! 미라, 미라. 자, 계속 차. 계속 차. 저기 차, 계속 차. 계속 네. 요 네. 제가 좀 컴플렉스가 심했어 가지고 총 운동 한 거로 치면 그냥 4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효과 있어요. 만약에 종합 격투기를 하면 네. 그 정말 우리가 정말 부득이하게 싸워야 지 생긴다면. 네. 근데 네. 솔직히 남자들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길거리에서 혹시 누군가 시비를 걸었을 때 불가피하게 싸우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해서 보통 배우는 분도 있는데 근데 배우면 은 사실 되게 힘들고 많이 다쳐요 그리고 자냥 맞을 거를 대비해서 막 섀도우 복싱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럼 그게 자체가 약간 그런 상황을 자꾸 끌어들인다고 해야 되나? 많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좀 약하다 보니까 뭐 격투기나 유도, 레슬링 뭐 이런 걸 해서 뭔가 자신감을 키워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 어떤 성향이냐면 자존심은 세요. 남자들의 세계에서는 좀 굴복을 하는 게 있어요. 학창시절에. 저때 분위기는 그랬단 말이에요. 자존심은 있는데 뭔가 그 숙이질 않으니까 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 힘센 친구들이. 그래서 되게 많이 맞았거든요 그런 맞아서 막 그런 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저 자신이 누군가와 대인관계를 할때 되게 뭔가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격투기를 시도를 했었고 격투기를 다니면서 이제 대회도 나가고 내가 선수도 하고 막 그러면은 딱 대인관계 할땐어나 싸움 잘하니까 그래도 자신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격투기를 했었거든요 격투기를 해서 시합에 나갔고 물론 아마추어지만 한 9번 정도 출전을 했었단 말이에요 재능이 없었기 때문에 뭐 잘은 못했지만 그래도 깡으로 해가지고 좀 많이 이겼어요 체력으로 해서 그게 과연 제 진짜 자신감을 올려줬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가 그런 격투기를 해서 제 사고 속에서는 이세 보이는 사람과의 경쟁 구도를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격토기가 사실 배우면은 확실히 싸움을 잘하게 되는데 이 사회에 나오시면은 싸움을 잘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띠 두른 형님들이 뭐 되는 게 아닌 이상 싸움을 잘하잖아요. 돈 나가요, 여러분들. 제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느 날 기분이 좀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저도 쳐다봤죠. 근데 되게 어린 생각이었어요. 그때 제가 몸도 크고 싸움도 좀 잘한다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제가. 뭘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가 쳐다봤으니까 쳐다봤지 이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도 막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을 이렇게 이렇게 봤죠 그러니까 그 사람 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또막 덤비는 거예요 미쳤냐고 이러서 미쳤죠 제 자존심에 그때 미쳤어가지고 제가 진짜 흥분했어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경찰에 전화하더라고요 경찰에 전화하니까 제가 좀 당황을 했죠 뭐 됐다 이러면서 그 사람 이 끝까지 잡고 늘어지더니 여기요 여기 사람 치고 도망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막 사람들이 저기 쳐다봐요. 지금 딱 걸리셨다고 경찰 공부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 CCTV에 다 찍혔을 거거든요. 당신이 저 쳤죠, 쳤죠, 분명 쳤어요. 이러면서 막 경찰이 그한 10분 뒤에 오더라고요. 경찰이 와서 밀쳤냐고 뭐 이런 밀쳤다라고 말하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 폭행제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합의를 안 해주면 저는 그대로 폭행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 처벌이 뭐 격려할지라도 어쨌든 저의 그런 신상에 그게 뭔가 적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용서를 비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그랬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아뭐 아까는 정말 당당하더만요뭐 어쩌라고요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합의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어요 와 격투기 배운 거다 쓸모가 없네 진짜 이때 뼈저리게 느꼈고 길거리에서 누군가 제 눈을 쳐다봐요 가만 저는 그냥 눈 피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만약 에 설령 제가 때렸어요 그 사람 굴복을 시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신고를 했어요 그럼 저는 그냥 돈만 물어줘야 돼요 몇백만몇천만 싸움을 잘한다 이건 저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같은 과거 겪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격투기나 그런 것들을 약해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자신감을 높이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운동은 하면 할수록 더 경쟁심이나 그런 것들이 강해져요 예를 들어 조금 불량해 보이는 사람이나 세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저는 경계를 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시비를 걸고, 이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선빵을 날리면, 나 어떡하지? 나 이렇게 탁,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뭐 때려야지? 뭐 이런 걸 혼자서 막 굴리고 있어요. 막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막상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되게 제가 혼자서 벽을 치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 사람은 사실 아무런 의도가 없는데 저 혼자서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속이 좁아졌다는 건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격투기를 하면은 이게 사람을 자꾸 뭔가 힘의 서열로 자꾸 내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격투기를 그만뒀어요 헬스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동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남들이 이 무게 덧 치니까 나는 더 해야 될것 같고 막. 막 괜히 뭔가 경쟁심에 막 이렇게 막 쳐다도 보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몸이 예쁘게 클 수가 없어요. 경쟁을 하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통해서 안 들어가야 될 힘이 들어가요. 이 헬스라는 운동은 사실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근육에 힘든 거를 이렇게 잡아내는 운동인데 경쟁식으로 뭔가 내가 더 이거를 하다 보면요. 자기를 위한 운동이 아닌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면은 몸이 더 체형이 무너져요. 라운드 쉐이더가 더 된다던지 그래서 헬스장에 보면은 운동은 열심히 하는데 몸이 예쁘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내가 약하다고 격투기를 해서 격투기 세계 에 가면요 자신감 이렇게 넘치는 그게 아니라 계속 그거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고 계속 싸움에 대한 생각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 경우의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의 경우는 계속 그런 경쟁 구도를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세보이는 사람들을 계속 더 신경쓰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헬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헬스는 누군가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격투기를 했을 때 몸보다 헬스를 했을 때 몸이 훨씬 더 예뻐요 여러분들 운동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운동을 시작하고 하는 이유는요 강해지는 것보다는 자신감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멸치탈출을 하는 것도 몸이 커지고 싶은 것, 그리고 강해지고 싶은 것도 자신감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굳이 내가 약하다고 해서 뭔가 강해지기 위해서 격투기 하는 거 좋은데 자신을 위한 뭔가 자기관리 차원에서의 그냥 헬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